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이번에 한 구독자 분께서 그립테이프 리뷰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그립테이프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신발을 덜닳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DKL 그립테이프라고 하네요 오 그립테이프가 고무로 되어 있네요 좀 달라요 보이죠? 이... 어린이 노는 곳 같은 데 가면 있는 고무재질 그런겁니다 특이하네요 음. 필름이 용 보드에 이 그립을 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붙일겁니다 느낌이 특이해요 이걸 저거 자르는 것도 느낌이 색다를 것 같아요 아예 느낌이 만지는 느낌이 달라요 여기 이렇게 무슬러서 이게 안될것 같아요 그냥 바로 잘라야겠어요 보통은 사포니까 이제 긁으면 이렇게 자국이 남는데 이거는 그냥 감으로 잘라야 할것 같아요 진짜 잘안 잘려 아 됐다 자르는게 이기겠네요 어? 저를 짜리.. 리는게 아니라 뜯기는 느낌나는데요? 야야다가라습니다 돌리비 끝났습니다 트리아죠이 보드 제가 필름링할때 쓰는 보드인데요 휠이 소프트휠입니다 이 소프트휠은 이제 너무 크지도 않아서 트릭도 할수 있어요 혹시 소음 때문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고민인 분들은 이 휠을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트릭도 되고 소음도 적어요 자, 제가 이 그립을 어떻게 테스트 할 거냐면 킥플렛 100번을 해보고 신발이 많이 안 다르면 이 그립테이프가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근데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니까 한번 키플립 100번 해보고 어...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찍으러 올라왔습니다 키플립... 어?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카메라맨 제가 할래요 어야 고맙다 그래 이거 번키플리 100번, 네. 100번 해야 되나? 자 니가 들어 저그는아네 지금 찍고 있어 자손손은 강생이 카메라면을 해준다 했습니다 이, 이거 글리 페이프 봐봐 손으로 만져 봐 진짜 특이해 니 네. 네, 만져 봐봐 이거 네. 안 이거 미끄러... 뭐야 가져안 미끄러져요? 아니 근데 나도, 나도 몰라 안 찾아서 이거를 음... 리뷰하는게 이 영상의 목표야 안 미끄러져요? 한번 미니파이프 먼저 한번 타볼게. 요 그냥 미끄러질 것같아 나도 근데 어떤지 몰라. 아, 근데 신발 건질렀을 때 미끄러운데 이거. 이거 <목소리> 뭔가... 특이한데 느낌이. 이거 안으로 가봐 아, 너무 덥다. 성분이 좋고. 키플립을 뱉고 나면. 신발이 빵꾸가 나겠지? 네. 아, 안날 수도 있어. 물론 안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신발이 한 100번을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신발하고 씨가 신발 신발 씨가 여기서 100번 더하면 진짜 빵꾸가 나겠지. 네. 안날 수도 있는데 이거랑은 다를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100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려먹어. 어? 야, 이거 발이 붙네? 똑같 그러니까 왜발해 붙지? 자, 이제 다해주시한번한번어도한번 안들어러는데 어... 키퍼립할때이 발을 긁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긁어주는 느낌이 잘 안나요 이게 좀아쉬오군요 긁어주는 느낌이 나면 신발이 빨리 탄거 아니겠지 이거 보내주신 분이 여기 한번 문질러서 다듬어야 될 거라 했는데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네 여기 한번 이렇게 다듬어줘야 되는데 제가 안 다듬었어요 원래 그냥 그립테이프로 여기 다듬어야 돼 아까부터 여섯번 윤 쌤의 낙법. 여덟 번, 맞다? 여덟 번이다? 네. 아. 여덟 아. 번 했다고 치면. 하하. <웃음> 사람만네번에딱하고 너무 힘들어 서른네 <웃음> 번. 여러분, 이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세력이 너무 없어. 어! 36번. 알았지? 아, 27번 아. 했다. 여기서 일만나 é s 오� s a 아 어? 아니 아우 l t 했지만 달리지 않았어요. 좋은 점이네. 근데 이 단점이 클리브할 때 발을 긁고 주는 느낌. 네. 알겠습니다. 그 느낌이 안 나. 아. 너 오늘도 헤이프릴 한번만 해 아네. 어 느낌이 어때? 느낌이 안 나요. 맞아. 신기하지 이거 느낌이. 네. 아. 어. 제 약간 느낌이 어린이집 그 매트 약간 맞아 어린이집 그 매트랑 느낌이 비슷해 딱그 재질이야 이 그립의 장점은 옷이 안날린다는거 이렇게 들어도 그리고 신발도 안날린다는건 모르는데 느낌이 잘안 난다 그런 단점이 있네요 하지만 신발의 내구성을 올릴 수 있는 호기적인 그테이프가 그건 확실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시고요 이 그립테이프는 제가 알기로 대외직으로 사야 되는데 대외직으로어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밑에 링크로 남겨볼게요 사는 방법. 헤이. 지한번습니다